이 말을 들어놓으니 옛날 미신에 젖은 부인이다아해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가 따끈따끈 하는 것 같아서 걷결로난면빌겠다어니야 너희가 웃기경 와서도 본체 만체 하기로 품김에 한 말이다. 동상들간에 복은 못 주나 화양 주간여 수명을 주고 갔다. 동방생의 나를 비고강사공 빌고 비유 빌고 손팔시 후판시 일병에서는 정귀한다그제야 마음이 좋아서 키 집에던 져자무당한데부터 왔으면 만난 사제나 하지 않나 마지막 왔던 길에 손목이나 한 번씩 쥐어보자꾸나 야, 그건 참 못하 겠다 고만두어라, 길 갈라졌다고. 관세들 하나 음. 손목 쓰고도 내리도 내 눈에 타진하지 마라. 아, 아, 아. 자, 지어보아라. 이때 두 손목을 부여잡고 시부모 보양을 급진히 허 승순군. 속태우지 말고 부대 평안히 잘 살아라 야우 오다 아, 소사 내 아침이면 다시 도기 헌만 황천길은 얼마나 먼지 한변 가면 영전이라 해 하루 풍루에 헛불어뜬 재산 대바이 있군 새반봉차이나대었구나이동저덕다하야도신장살만이 이덕인다